아, 전일 복사입니다. 음, 어제, 아, 아로저는 네. 잘, 아로잘 보내셨죠? 음, 오늘은, 아, 2022년, 음, 양력으로 11월 23일, 11월 23일, 수요일이고, 음역으로는, 아, 10월, 아, 10월, 10월 상달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0. 내일은, 그, 11월, 일1 아, 1월에 초하루 초하루 드는 날이에요. 음. 어 어제 그이 천일이 영상을 이 거실 거실에서 찍었다니 우리 그러니까 그 아, 제자 안 분이 오 어, 스승님 여기 거실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 댓글을 달았길래 오늘 천일이 어, 영상 영상으로는 두번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네. 좀 다름대로는 어, 신경 쓴다고 썼는데 <웃음>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앞에 그 등도 하나 앞에 조명 이렇게 오게끔 했어요 기존에 있는거 저쪽 공개 가지고 <웃음> 어, 어제 열린 어제 천일이 영상을 올리고 그 어느 중생이, 어, 천일 유튜브에 그 댓글을 달기를, 부처님은 똥막대기. 부처님은 똥막대기. 아, 그거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댓글을 다른 걸 언뜻 봤어요. 봤는데, 천일이 또 다른 일을 하는 중이라, 댓글을 안 달고, 뭐 이따 달아줘야지 했더니, 댓글 달았다가, 뭐 자기 딴에는 뭐가 좀 이상했는지, 그 댓글을 지운 것 같아요. 응. 지운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천이 생각하기에, 음, 원래 그 부처님은 똥막대기. 그, 그, 우리 그 옛날 선사. 응? 옛날 선사들이, 말장난 할 때, 말장난 할때 많이, 제일 많이 써먹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 그 말. 부처님은 똥막대기랑, 뜰 앞에 잔나무. 어? 뜰 앞에 잔나무. 그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에, 되도록이면, 천일이 쉽게, 쉽게, 풀어서, 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얼마나 이해가, 이 천일이 얘기가 설명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이해도 못할 테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일이 설명하는 게 충분, 충분하다고 충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천일이 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똥막대기 아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 어디 갔나? 이 많은데, 어? <웃음> 막대기. <웃음> 다나무예요, 어? 어. 이 막대기, 이거 대나무예요. 어? 막대기가 있어. 여기 똥이 묻었어. 이 막대기에. 아, 씨똥이 잔뜩 묻었어. 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주고, 야, 너 갖고 놀아. 하고 주면, 아니면. 갖고 놀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똥이 잔뜩 묻은 이 막대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놀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너 가져! 너 가져! 야, 니꺼 네 해!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웃음> 여러분들은, <웃음> 이 막대기를, 어이구, 감사합니다요! 하고 이거를, 홀라당! 주소 들고 놀겠어? 아니죠. 그 얘기야. 그게, 그게 가장 기쁜이야, 그게. 어? 이 막대기. 이 막대기. 아, 근데 하물며. 아, 부처님은 똥막대기라고 한단 말이야. 이 막대기랑 부처님이랑 똑같다는 거지. 야, 부처님은 똥막대기야. 하고 이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은 똥막대기 2번은 부처님이 똥막대기 갔다는 거 그리고 3번 그그 그 얘기가 왜 나왔냐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러면 옛날 선사 고승 뭐 이런 양반들한테 물어 뭐 중님 선사님 이거 부처님은 도대체 뭔가요 하고 물어 이제 부처님은 뭐예요 도대체 하고 이제 물으니 그 양반 들 대답이 야 이놈아 부처님은 똥막대기여 알겠냐 이뭐 돼버리는 거지 <웃음> 지랄 옘병 아니 도대체 부처님 뭔지 궁금해서 죽어라 찾는데 어? 부처란 뭐냐 이야 어? 도대체 부처가 뭐야 하고 찾는데 딸랑 돌아오는 다음 뭐냐 이 시골 놈쉽 시키냐 부처님은 부처는 똥막대기라니게나 이제는 야야야야 야, 야, 야. 저기 저 앞에 뜰에 뭐가 있냐 나무가 있는데요 그래 부처 뜰 앞에 잔나무다 이놈아 하고 이제 선사들이 툭 던지는 거예요 응? 자 다시 1번으로 들어갈게요 1번으로 들어가서 뭐라겠어요 이 똥막대기 똥이 묻었어 이 막대기에 여러분들 갖고 놀으라고 하면 안 놀잖아 더러워 죽겠어 똥막대기? 똥이 나한테 묻을까 더러워 시시 이만큼 돌아가 이렇게 피해서 간다고 그게 그죠? 이해됐죠? 그런데 왜 부처를 똥막대기로 했느냐 응? 부처를 열려 찼는데 다시 말하면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똥막대기 버리잖아 부, 버리라 어? 부처 야 부처가 뭐야 어?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똥막대기 버리듯이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려 네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대상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휘져 버려라. 그래야 바로 네가 부처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 상을 갖지 말아라. 응? 상을 갖지 마. 그 상을 가지 가, 가지면 그 갖는 순간에 뭐예요? 두람 타버린 거예요. 음~ 조금 비유적인 설명으로 뭐가 있냐면 참나 응? 나나 나.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중에 진아 진아라고 그래요 참 진짜 나 짜서서 그 진아를 찾는 그 찾아가는 과정 찾는 과정 이때도 뭐냐면은 나 나라는 개체를 갖다가 놔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 나를 생각하고 끌고 가면은 참내 안에 내 안에 참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찾을 수가 없어. 절대 못 찾아. 내 안에 참 나를. 응?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욕심을 잔뜩 끌어안고 세상을 살면서. 뭘 해보려고 할때내 자신 스스로가 그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와 우리 현실적으로 비쳤을 때 맞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냐? 아 나가 누구야? 하고 찾고 헤매일 때, 어 나는 어디 뭐 어떻게 말할 김과장. 아 나는 어디 뭐 총리. 난 무슨 장관. 난 도지사. 나는 국회의원. 이런 식의 어떤 겉 껍데기에 씌어있는 그 허울전 그 모양새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나를 찾아요못 찾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선을 하잖아요. 참선. 참선을 해.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 나를, 나를 비우거나 내려놓지를 않으면 진짜로 참 나를 못 찾아요. 참 나를 못 찾아요. 다시 이제 아까 1본 얘기로 돌아갈까요? <웃음> 부처를 부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부처를 찾는다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웃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뭐, 그, 모른다 모른다 부처? 모르겠다 굳이 부처를, 오 그, 맞아. 여러분들, 그, 이, 신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소리에요. 야, 니가 바로 부처야, 임마. 뭐 이런 소리 많이 해. 그, 신소리. 신소리 <웃음> 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각자 불성이니까, 각자 불성이니까 부처는 맞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깨달은 부처냐. 응? 어? 깨달은 부처냐. 싸가지 없는 부처냐. 개 부처냐 그 차이 여행 그 차이가 있어요 부처면 다 같은 부처가 아니거든 어 그게 있다고 근데 제똥먹 소리 하느라고 아니, 너도 부처임 마야 너도 너도 다 부처요 어 근데 뭐 임마 막 이거 참개 멍청한 소리를 이렇게 해요 아 응? 어. 부처라고 다 같은 부처가 아니라고 근데 자 부처라는 게 우리 그 실생활에서 불교 그러니까 부처 부처의, 부처와 입고로 응? 뭐예요? 뜻은 부처 다시 말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천일이겠죠. 응? 사대성인 사대성인 중에 하나가 부처라고 그분은 당신 스스로 득도 득도를 한 거야. 득도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응?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라는 뜻이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응? 깨달은 자.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그게. 응? 부처의 원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고타마시타르트란 말이에요. 고타마시타르트. 그 양반의 원 이름은. 근데 부처는? 부처란 뜻은? 깨달은 자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 부초란 뭐야 야 깨닫는 게 뭐야 하고 저기 있을 때 내가 아난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막. 이런다고 그게 깨달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그 자체도 내려놔라 즉 다시는 똥이다 똥막대기다 하는 그 얘기에요 그거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깨달을 때 그냥 얼어치에 뻥뻥튀기 터지듯이 하늘에서 운하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니잖아 수많은 고행 어? 수, 수많은 고행과 이런 걸일천하고 행암으로 인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 나는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니까 나는 고행을 해야 돼 야저치까지와봐 나를 막 때려 옛날에 부처님도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도 별짓다 했어 그 깨달아 보겠다고 바늘로 자기 몸을 학대도 해보고 쫄쫄 쩔 굶어 가지고 삐쩍 말라서 가죽만 남기도 하고 응? 절벽에서 떨어져도 보고 자기 몸을 혹사도 막 시켰단 말이에요 혹사시켰어 도대체 이 깨달음이 뭐야 막 이러면서 응? 스스로가. 그게 왜 이러나요?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바늘로 찔리고 뛰어내리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야만이 깨닫는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응? 그러면은 절간의 중들 날마다 그렇게 뛰내 뛰어내려, 절벽에 뛰어내려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결론을 살짝 내보면 내가 깨닫고자 한다는 그 의식 자체도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응? 비워. 비우는 대신에 뭐예요? 부처님은 응? 부처님은 도를 행했고 덕을 행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했어. 응? 선을 행했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를 찾기보다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행을 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자체가 이미 부처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어디가 찾을 때가, 찾을, 찾을 이유가 없어. 그게 바로 부처인 거고, 바로 그대, 너가 부처인 거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뭐였대? 전들 많이 얘기했죠. 관세음보살님은 1프로라는 거야, 보시야, 보시. 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애, 자애, 자애 뭔지 알죠? 자, 자, 자애. 응? 관세음보살님이 주창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백날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관세음보살이 복을 안줘그양반 복주는 양반이 아니라겠잖아 아니라고 그렇다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백날 부른다고 해서 그 양반이 뒤돌아서 어이 개똥아 네가 나 불렀냐?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해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그 그 뜻과 의미, 그걸 지 스스로 응수 행하잖아요. 행하면 바로 네가 바로 뭐예요? 네가 관세음보살님 거야. 천일이 대리운전을 해주다가 여느 중생들이랑 딱 만나서 그 중생이 기특한 짓을 하면 천일이 그래줘요. 네가 부처다 어? 네가 부처야 너.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네가 관음보살의 화신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도 또 건네줘요 그런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줄게요 <웃음>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 들었어 이런 얘기 있잖아 돈을 벌으려고 하면 돈을 쫓아야 된다? 안 쫓아야 된다? 안 쫓아야 된다. 돈을 벌겠다고 돈돈돈돈 돈, 돈, 돈 하고 돈을 쫓잖아요. 어? 그럼 돈 벌어져? 다들 어른들 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로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돈을 쫓아서는 절대 돈을 못 벌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봤죠 음. 바로 그 얘기에요 돈 돈은 부처야 어? 예를 들어서 돈은 부처야 내가 돈을 쫓아 아 부처 부처 돈돈돈돈안 된다는 거지 근데 돈이라는 물상 돈이라는 물상을 내 마음속에서 비우고 돈이 나 그랬을 때 돈을 쫓아온다 그게 뭐야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내일 돈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좋고 돈을 많이 어? 쌓아야 좋은데 써야 좋은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란 자체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부처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할도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은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돈이 따라온다는 거지 돈이 돈이 날 따라와 그래야 돈을 본다 하는 그런 얘기 그거랑 똑같아. 응? 어? 정리할게요. 부처님은 똥막대기다! 하는 것은 바로 뭐라겠어요? 버리라는 거야. 더럽다. 어? 누구도 안 갖고 놀아. 버려. 잊어버리라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 저, 이 처인이 도를 닦고, 도를 공부하고, 뭐, 이며 도인이라 하니,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야, 도가 뭐야 도대체. 어? 뭐, 도를 믿으십니까? 제한문리지 이런 거 말고 도냐 도가 뭐냐? 그럼면 도가 뭐야? 하, 나 도닦아야 돼. 야 지금부터 나 도닦을 거니까 말걸지 마. <웃음> <웃음> <웃음> 웃기는 빠세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도그 자체. 그 부처님의 부처님은 똥막대기 요구와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도 자체를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 도를 닦아야 되겠다. 어,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내가 성원, 어, 성취해야 되겠다. 이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려. 대신 잊어버리되, 그러면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잊어, 도를 잊어버리되, 막살아야, 막살, 막산다. 대충 살아 그러면 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는 생각하지 않되 도인의 삶과 도인의 생각과 도인의 그뜻 의미를 새기이 내가 사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삶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도를 이루어야지. 도, 도, 도, 도, 도레미파. 이게, 아니, <웃음> 아니, 뭐, 하여튼, 그 도를 이루겠다고 지랄 염병안 떨어도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토인인 거야. 아까 부처님, 깨달은 자, 부처 그 깨달은 자의 그 뜻을 안 따라도 내가 이미 현실에서 행하고 있고, 만중생들을 포용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 자체 그삶 자체가 뭐예요? 바로 네가 부처다 하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착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응? 부처에 집착하고 도에 집착하고 깨달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집, 집에 집착하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지. 그 집착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다 사고, 결론적으로 다, 사, 나, 결론적으로 다그 사고, 사고,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응? 애욕에 집착하니까 뭐야? 칼부림 나잖아. 애욕. 응? 돈에 집착하니까 뭐야? 깜빵 가잖아. 사기를 치든, 응? 어? 남들 강제로 뺐든, 시아를 하든. 맞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직위, 직위, 직위, 직위, 직위에 집착을 한다. 뭐예요? 그것도 감빵 가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오려고 르 쌈박질하고 모사꾸미고 하니까 이건 절간에 그저중들도 마찬가지. 서로 그뭐 주지한 자리 차지하려고 날리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무슨 부처야 부처, 개뿔이나. 아 이천일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있을 그런 얘기랑 더불어서, 그, 부처님은 똥막대기, 부처는 똥막대기. 이걸 설명해 줬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뜰 앞에 그냥 무심히, 무심히 서 있어. 나무 하나. 무심히, 그냥 그 자리.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 아, 모르겠다.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잊어버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그 중들이나 일반 그저기 그뭐도당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호, 뭐야 그 번명이나 자기 그 호중에 무아라는 무아 무하. 그런 걸 많이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아 무하. 무아가 뭐야? 그 없을 무자야 나자야 내가 없다 나 없어 야, 나 없다 영구 <웃음> 없다 어. 그런 식으로. 자기 본명까지 싣고, 이렇게 정진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지금, 지전지 정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그 절간의 중들이, 화한 그 거, 동한 거 해가지고, 그, 딱 해가지고 참선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나 자기가 정하, 정해, 정해놓은 화두. 화두 하나를 딱 정해 들고, 막 수행을 해. 면벽, 면벽 수행을 하든, 뭐를 하든, 막, 열라 해. 막, 막, 뭐 결과부자 틀고. 그 하나의 몰입을 해서 집중해가지고서는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그래 들어가는데 이 천일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공부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딴에는 최선의 공부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는 있어요 근데이 천일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화두 화두 하나 그 자체를 갖는 것 자체도 이 천일은 생각이,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집착이야. 응.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애기 때는 할수 없다고? 중도 애기 때는 할수 없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응? 그렇게라도. <웃음> 그러니까, 1, 2, 3, 4도 모르는데, 내가 천일 얘기했잖아. 1, 2, 3, 4도 모르는데, 미분적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아셨죠? 무슨 말이지? 어. 자.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이것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음. 여하튼, 여하튼. 부처님은 똥막대기. 부처는 똥막대기. 대입시켜서 도? 도도 똥막대기. 돈, 명예, 권력. 아, 이것도 똥막대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똥막대기야. 부와 권력, 명예. 이거를 쫓는. 일명 우리가 불나방. 부나방이라고돼요 그 사람들 치고 제대로 그 권력과 명예, 이 재산 이거 영유하고 끌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없어 다 내려놓고 그냥 응?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도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는 거지 야저 권력, 권력, 권력 그런다고 권력이 짓게 되냐고 아셨죠? 어, 더 그래도 이해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영상 자꾸 들여다봐봐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천일이 더 이상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나중에 조금 더그 여유있게 이 은의적으로 표현해 주겠으면 그때 다시 한번 방송할게요 알았죠? 그때는 내가 음 다시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거야 하여간 집착하지 말라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상그 응? 물상을 갖지 말라는 거 응? 그, 무주상보시라고, 전에몇번 얘기했죠? 무주상보시. 부시. 보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야. 응? 내가 보시했어. 야, 마 내가 시성놈이 새끼야. 너한테 돈 줬잖아, 새끼야.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야. 응?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좋은 날 보내시고, 이제가, 이 날씨가, 이거 겨울도 아니여. 뭐, 초기울 입동 일한 지안참이고 어제, 응? 소설인데, 소설이, 소설 넘어갔고, 근데 날씨가 이 모양이네. 근데 우리 서면대 살기가 좋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달아서 다시 댓글 달아요. 응? 끝. 여기까지. 해도, 해도 넘어갔네, 이제. 응. 이 리브컨이 오래됐나? 아이고, 요니모콘이왜 말을, 이 배터리가. 야, 야, 야, 야! 아이, 이런 참. 천, 참일이 천상 저기 가서 꺼야 될것 같아. 에이. 니모콘 배터리 오래 안 가네. 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